오늘 소개해 드릴 육수는 천연 육수 순간이에요 멸치 육수 20개가 들었네요 천연 육수 순간 멸치 육수는 된장찌개, 우거지국, 매운탕, 김치찜, 두부 명란찌개, 어묵탕, 생선찜, 계란찜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네요 우리가 요리를 할때 제일 어려운 게 육수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라 요리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음, 절취선이 있네요. 절취선을 한번 잘라 볼게요. 절취선을 잘라 보면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쓸 수가 있네요. 하나씩.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주방에 한쪽에 세워놓고 하나씩 꺼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육수 순간 고체 육수는 500ml의 국물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국물 요리를 위한 기본 육수를 컨셉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염도가 아주 낮대요. 천연 육수 순간 고체 육수를 넣고 소금이나 간장, 된장 등으로 간을 맞추면 맛있는 국물 요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된장찌개인데 천연육수를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물 500ml 준비했습니다. 물 500ml를 넣어주고 바로 고체육수를 넣어주세요. 파도 썰어줄게요. 호박도 반달 모양으로 썰어줄게요. 홍고추도 썰어줄게요. 청양고추도 썰어줄게요. 파도 썰어줄게요. 한반 잘라줄게요. 두부도 적당하게 썰어줄게요. 감자도 넣어주고, 호박도 넣어주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넣어줄게요. 청양고추랑 홍고추도 넣어줄게요 두부도 넣어줄게요 마지막 대파 넣어줄게요 이제 다된거예요 싱거우면 소금이나 된장을 더 풀어서 맞춰주면 됩니다 거품은 살짝 걷어내줄게요 천연육수 순간으로 만들어낸 고소한 된장찌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